중국 관영 cctv는 지난 6월 12일 기준 광시장 광족자치구 주민 144만명이 집중호우와 홍수,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올 들어 폭우는 4차례 찾아왔고 5만헥타르의 농경지가 잠겼습니다. 지난달 기준 광시지역의 강우량은 이 동, 동기 대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는 인간과 동물에게 더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달 초 6월 2일에는 중국 후난성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인 카나로 꼽히는 봉안고성의 일부가 모래 잠겼습니다. 6월 2일 환구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6월 2일 오전까지 후난성 북서부 샹시 투자족 냐오족 자치주 일대에 최고 246.5mm의 비가 내렸으며 이 폭우로 인하여 공항고성을 가로지르는 타강의 물이 불어나면서 강 주변 수상가옥의 저층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. 안후이성, 후이저우구청, 수천성, 랑중구청, 윈난성, 리장구청과 함께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로 불리는 공항고성은 한국이 많이 찾는,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이 관광지 장가기에서 약 20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.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옛 도시로 타강을 따라 고충 수상가옥들이 질비해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